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는 우리 두부 생일 축하합니다 두부야 후회 후두가 후회 두부야 생일 축하해 바지 말고 건강해 아야 하지 말고 낫지? 이토록 관심이 없어지고. 어? 응. 어, 두부야. 두부, 두부가 호흡 불어. 하나, 둘, 셋. 우리 한번 봐, 엄마 한번 봐줘. 우리야, 귀도 빨리 낫고, 결석도 다 오줌으로 나가라, 그래. 너무 아프지 마. 아픈 생각이 <웃음> 없어. 대답해 열살 yeah. 축하해 두부 불어 후! 두부 후! 오빠가 불어주세요 생각이 없네